네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어우 이게 뭡니까? 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만든다기보다는 어, 그냥 간단하게 만드시곤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와 어떤가요? 이렇게 중간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고급져 보이고 그리고 실제 회사 제안서 같은 느낌을 받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글만 적는 것보다는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회사 소개서 같은 이런 멋진 ppt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g e 이미지 뱅크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할 건데요. 어, 방금과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얻으려면 아무래도 뭐 구글 검색이나 그런 걸 했을 텐데 어,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회사 속에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말 유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이트들을 좀더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 가시면은 프리미엄 이미지들을 뭐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데. 어, 돈을 내면 당연히 프리미엄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고급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이미지를 하지 않고서도 할수 있습니다 바로 무료 이미지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무료 이미지를 누르시면 아이디 가입을 하셨을 시에 이제 하루에 세 컷씩, 월로 90컷을 무료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과입만 하시면요. 모든 이미지 중에서 한 컷이 무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볼 거냐면요. PPT 소스라고 눌러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즈니스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한 PPT 소스가 나오게 됩니다. 어, 비즈니스에 관련한 이런 소스들이 어, 제안서 만들 때 정말 유용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쭉쭉쭉 뒤로 돌려 볼게요 그 안에 내용에 관련한 사람 이미지를 쓰면 조금 더 신뢰감이 좀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계를 들고 있는 거그렇게활나게 웃고 있는 거 뭔가 생각하는 거 이런 식이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끊임없는 생각 멋진 팀워크 철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철저한 약속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이미지 눌러 볼게요 자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p p t 형 png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이디 가입하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3개를 이제 삽입해 볼게요 자 이미지 3개를 삽입했습니다 오 굉장히 크고 그리고 고화질이네요 자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이미지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줬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키가 좀 맞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래 이미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비어져 있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맞추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 자르기를 누르셔서 아래쪽까지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고 자르기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을 일단 맞춰주시면 조금 있다가 작업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키 크기를 눈대중으로 어느정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맞춰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삽입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 끊임없는 생각 적어주시고 자 요거는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꼴은 나눔 스퀘어체를 써보도록 할게요 엑스트라 볼드 기울임 꼴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만 줘볼게요 그러면은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l 프트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사실 원상복구 이번에는 나눔 스퀘어 라이트 체를 써보도록 할게요 글꼴 크기는 조금 더 작게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한 이 텍스트 상자를 이제 오른쪽에 하나하나 또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복사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내용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멋진 팀워크 자 그런데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게 살짝 조금 음, 뭔가 있었으면 좋겠죠 여기에 선을 그어볼게요 삽입 도형 선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약간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의 색상을 한 요런 회색 너비는 한 요정도 그리고 대시 종류 아니 겹선 종류라고 해서 요런 겹선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겹선을 요런 느낌으로 자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 생각보다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느낌이 고급져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사전에 만들었던 것은 이런 식으로 좀더 깔끔하고 좀더 작게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단어에 맞춰진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이제 아무래도 회사 소개서 같은 것들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아이콘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회사속에서 PPT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